안녕하세요 임재아동행입니다 오늘 제가 임재아동행 채널 활용하는 방법 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쇼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15분경 적어도 8시 이전에 올리려고 합니다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성공에 관한 태그로 말씀 올렸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에 관해서 <웃음> 사랑에 관해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와 사랑이 메마른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제 채널을 활용하시면 신앙에 유익할 거예요. 커뮤니티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매일 말씀 읽으시고 올라오는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제가 간증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매일매일 12시 되면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한 번씩 꾸며주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꾸밀려고 노력을 해요. 반짝이는 저희 꼬마가 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꼬마랑 저랑 했던 대화 내용도 올렸어요. 하루하루 그때그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역에 대한 일,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거다 올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서 이렇게도 올려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원래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너무 찬양이 아름다워서 이틀동안 이것만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또 말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도움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또 12시 되면 또 말씀 게또 말씀을 썼죠. 이거는 제가 다 써서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올리는 성경은 남북한 병행 성경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 가사, 이렇게 저의 간증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 멘토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커뮤니티 활용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쇼츠 영상이 여기 가득 찰 거예요. 매일 아침 7시 15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보면 2022년 이후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간증으로 영상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전도했던 내용을 간증 영상으로 다시 만들었죠 그리고 맛있는 빵 맛있는 빵은 우유 채소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저의 미션이긴 해요 그런데 또 많이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탈북민에 관한 재생 목록도 있어요 이렇게 탈북민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 선포 그리고 시편 낭독 북한어 성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제자 훈련한 것 제가 저희 아이 제자 훈련했던 그런 내용들, 간증, 상황 다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2018년 이후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집체 방에 오신 그 간증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 저희 아이가 겪은 일 그 다음에 회복되고 승리한 일들 이런 일들 성령님 음성 따라서 움직인 그런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조에 관한 말씀 또 북한어 성경으로 했는데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또 색다른 성경의 맛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에 이제 동영상 나오고 인기동영상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쇼츠 영상이 매일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재생 목록 별로 분류를 해 놨어요 렇죠 그리고 또 진짜 재생 목록이 여기 하나씩 다 있죠 그래서 사실 홈에서 제 채널은 홈에서 다볼 수는 있긴 해요 커뮤니티 글 자주 읽으시고 말씀 충전하시고요 제 채널에 대한 설명 간단히 읽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읽으시고 그렇게 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하고 올해는 한국교회 성령의 불불 불, 불을 선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